물어본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모니카는 없어요. 전산이십니다. 학 대학교를 졸업해 아주 생각한 거랑 달라요. <웃음> 미대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을합습니다 <웃음>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네. 미대에 왜 가고 싶으셨어요? 그림이 좋아서요. 아, 그림이 좋아서 미대에 가고 싶었으면 돈이 많았나 봐요. 아니요 <웃음> <웃음> 가난했어요 제적인 <웃음> 꿈좀 말씀해주세요 10대 꿈이 뭐였나요? 모였나, 네, 10대 꿈이 뭘까요 뭐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응대학교를 <웃음> 졸업한 아,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34살 여자입니다 <웃음> 첫번째 10대 미대는 왜 가고 싶었나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10회부터 네. 돈을 벌 생각으로? 미대.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 이제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주변에서 자꾸 너 미술을 해봐라 음... 판랑기였죠 판랑기 근데 막상 미대에 가보니까 어땠나요? <웃음> 사실 저는 회학교가 가고 싶었는데 성적에 맞춰 들어가다보니 패션디자인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대를 간거를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전문적인 그런게 있으니까 죽을때까지 돈 벌만한 그런게 있어서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웃음> 그래서 졸업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네유딩들부터 어, 네. 입시생까지 다 가르쳐봤고 아 과외도 해봤고 그리고 중간에 네. 광고회사 들어가서 일도 해봤고 아. 어, 그렇죠 네. 아, 왜패디과를넣으셨는데 패션 쪽으로 가실 생각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니까요 <웃음> 아, 저는 저를 꾸미고 막옷 입고 이런 건 좋아했는데 네. 어... 디자인 하거나 네. 그런 거는 저랑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되게 음 창조적인 활동이잖아요? 네. 저는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아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웃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생활에 만족을 하시나요? 어,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고 <웃음> 만족을 <웃음> 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웃음> 말을 잊지 못했죠 저는 만족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지금 미대를 준비하는 10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요즘 미술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목주름 어,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미대를 가려고 하는 거라면 <웃음> 취미 생활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취미로 하세요 <웃음> 그리고 잘하는 거를 하세요 잘하는게 잘하는 그림이면 어떡하죠? 잘하는 게 그림 밖에 없으면 미대를 가야겠죠 <웃음> 하지만 아니요 미대 가세요 <웃음> 미대 가세요 <웃음> 자 하프가고 있는 강보경씨 어딜 보고 뭘말해야 돼?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안녕하세요 <하품으로> 29살 강보경이고요 <웃음> 미대를 전공을 했는데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고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대를 전공했어요? 패션디자인이요 그러면 1 0대부터 미대를 준비를 하셨나요? <웃음> 네 아왜 미대를 준비를 했죠? 어렸을 때는 끈기 기가 없어서 뭐 이것저것 시키면 다 관두기 일수였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몰두를 할수 있는 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게 그림밖에 없어서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상 미대를 가보니까 어땠나요? 아주 생각한 거랑 달랐어요. <웃음> 어떻게 달랐어요? 좋게 달랐어요. 어, 안 좋게 별로. 달랐어요. <웃음> 아 제가 과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웃음> 저는 뭐 예를 들어 도, 뭐 회화를 차라리 했으면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패션 디자인이라는 잘못된 과를 <웃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랑 좀안 맞았습니다. 어,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는 패디 가가 제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왔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네. 졸업 후에 뭐 하셨죠? 어, 여러 가지 <웃음> 했는데요 일단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필라테스를 싸서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맞들어가지고 네, 무용을 하고 있고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무용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 같고 필라테스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미대를 준비하고 있는 10대들에게 어, 한마디 해주세요. 미대에 들어가면은 캠퍼스 생활 같은 거는 별로 못한다고 보면 돼요. 바, 바지가 진짜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웃음> 진짜 순화시켜서 말 해서 엄청 많은 거지. 어, 엄청 많아서 어, 밤에 집을 못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니다 <웃음>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은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전에 네, 근데 했어요. 학점을 포기하면 저는 그래서 5학년까지 다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이랑 안 맞아서. <웃음> 그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옛날엔 미술 진짜 좋아했는데 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겨서 갈아탄 거지 미술이 싫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뭐 미대 가면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이런 건 솔직히 말하기 좀 그렇고 음. 겪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가시면은 진짜 어 오히려 생각보다 더잘 맞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음. 진짜 안 맞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여기 주변에 사실 음. 거의 한 30대가 어, 전공 살려서 그걸 사고 있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0세에는 유년 시절이었고, 제가 이제 20대, 20대부터 30대까지는 제가 만들어 간또 다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미대를 가서 뭐, 그때 좀안 맞아도, 음. 다시 뭔가를 해보기에 음.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미대를 가든 안 가든 뭐, 응원하겠습니다. 네. <웃음> 응원합니다. 화이팅!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만, 스물 네 살. 뭐? 스물 네 살? 응. 말도 많아. 한 판, 한 판. 유튜버가 쉬운 줄 알아? <웃음> 야, 제대로 <재돌려. 웃음> 흔들린다. 자, 10대 때왜미대가 가고 싶으셨어요? 미스리즈 보았 아, 돈이 많으셨군요. <웃음> 좀 너무 더워. 아까보다 더 빨린 돈이래요. 아, 사진 해화가 하고싶었는데 유화 물감이 너무 비싸서 디자인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한이에요 <웃음> 그, 그러면 미대를 다시 <웃음> 아니 아니요 <웃음> 그럼 <웃음> 유아가를 다로 다시... <웃음> 그래, 그래, 10대 때 꿈이 뭐였어? 난 10대 때 솔직히 모든 게다될수 있다고 믿었어 음. 나는 연기도 하고 싶었고 미술도 하고 싶었고 음.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전공으로 선택한다는 라 개념이 나는 음. 너무 이상했어 음. 그래서 난 솔직히 고등학교 넘어서 알았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잘했었던 것도 미술이고 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좋아했었던 것도 미술인데 음. 솔직히 말하자면 대학을 음. 잘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래도 미술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잘하는 걸로 대학을 들어갔고 배우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걸 찾아서 네. 제 2의 인생을 찾았어요. <웃음> 대학을 가서 제 2의 인생을 찾으셨군요. 그렇죠. 어. 미술을 한걸 후회하지 않고 미술을 했기 때문에 연극을 만났고 음. 연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용을 또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음. 막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게 없고 음. 여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다 의미가 있다? 음. 후회 없이 다 해라?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어. 미대를 갔을 때 생활은 어땠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미대를 갔을 때? 네. 진짜 재밌게 놀았지? <웃음> 야작을 하면서 야작을 하고 이렇게 과제를 하고 그래서 그 수업들이 본인이 10대 때 생각했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웃음> 솔직히 대학에 가서 다 해줄 거라는 생각 하지마 음...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하는데 음. 솔직히 거기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자기 세계를 펼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렇대요. 네. 어, 어. 좀 약간 솔직히 전바꾸로 어. 많이 하셨거든요. <웃음> 아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새롭게 하고 싶었던 그 취미 같은 거를 찾으면서 했던 게 지금까지도 연결이 돼서 어 곁다리로 하던 거를 메인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 친구는 뭐 했냐면은 <웃음> 웨딩 플래너를 했어요 아 그,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패션 디자인, 디자인실에서 어, 디자인실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잖아 근데 그때 왜 어떤 경험 때문에 이제 이 패션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 디자인... 아 말을 잘 못하 이거 되게 잘 나온다 디자이너의 창의력보다는 막상 팔려는 그 막말해서 공대물에서 떼와가지고 택갈이를 한다는 느낌. 음. 그래서 디자이너의 손길을 한번 거쳐서 그거에 대한 값을 받는다는 거그 음. 손길도 잠깐이라는 거. 음. 정말 간단하게 해주면서 음. 이걸 그냥 꿰매서 붙여서 음. 음. 그러고 이제 진짜 5만 원막 음. 중국 분들한테 이렇게 파는 거. 음. 그렇게 값이 되게 센 값을 주고 팔게 하는 거가 나는. 편타가 왔어? 그거 음. 하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다음에 웨딩 플래너를 했죠. 음. 그리고? 그리고 살면서 미술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미술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동안 음. 미술학원에 가서 음. 아이들을 가르쳐봤어요 음. 그랬더니 어땠어요? 난 그거다 음. 근데 왜 그만뒀어요? <웃음>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깐 일해보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음. 그만두고 그 음. 길을 안간다는거에 음. 엄청 실망을 많이 해주신거예요 음.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갔어요 음. 왜냐면은 그걸 믿고 나를 믿고 음. 모든걸 다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그 마음도 알아가지고 음. 근데, 근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서른이잖아요 맞아요 디자인 회사는 그공백기라는게 나이랑 어, 이런 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 그또경력이 없다는 거? 경력 어. 단절? 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잘 나오네 그래서 안 했죠 <웃음> <웃음>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행복해 음, 그래서 미술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미술을 가지고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 근데 주변을 보면 음. 미술 전공이 아니어도 디자인을 하는 애들도 있고 나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 거 보면 음. 전공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안녕! 음. <목소리>